2019년 기해년이밝았습니다 2019년 저희 수둥이들의 소원인거죠? <웃음> 데뷔하고 싶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2019년에는 언제나 행복한 일만 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둘셋